IFB 프로를 도전하고 있는 김동호라고 합니다 지난 n p c 경기를 3월에 뛰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조금 먹고 다시 회복의 시기를 갖고 한 4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 다이어트 강도랑 이런 걸 뽑고 있습니다 제가 하체에 비해서는 이제 상체 볼륨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체 운동의 트레이닝 방법을 조금 바꿨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등 지방과 엉덩이 지방이 좀 부족 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산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운동 자체를 제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게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회원님들께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들에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마음을 다잡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간다 그러죠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헬스장 가서 운동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구들에 비해 제가 힘이 약했던 편이었거든요 근데 친구들보다 조금 더 힘이 세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근육량이 좀 발달했던 느낌이 들어서 좀더 재미를 부셨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헬스장에 갔을 때 근육량이 좀 빨리 늘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 머슬지를 보고 아놀드셔 지제네거나 프랭크 제인 같은 예전 클래식 빌더들을 보면서 좀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월 만에 권상우를 만들어주신다던 관장님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보디빌딩에 제대로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창시절에 운동을 하면서 부모님 이제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집도 잠깐 없어지게 되고 학교를 다닐 때 잠깐 모텔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어요 어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힘들었죠 아무래도 그전에는 집안의 지원이 어릴 때는 있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막상 그런 게 없게 되니까 헬스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수건도 개고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런 받은 알바 비용으로 이제 보충돼서 닭감사를 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큰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너무 낙담하기에는 제가 꿈이 너무 열정이 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군대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가면 뭘 하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다시 헬스장에서 다시 일하게 되면서 일반부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는 대한보디비딩협회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근데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좀 딱딱하고 좀 뭔가 경건하고 엄격하고 이런 느낌이 되게 컸었는데 그게 정말 당연한 건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머슬마니아라는 그때 당시 에피트니스 대회 국내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죠 회원님들의 대회를 내보내면서 그 무대를 보고 나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그 경건하고 엄격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페스티벌 같은 느낌의 대회였기 때문에 아 이런 느낌의 대회도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머슬마니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머슬마니아를 첫 도전을 했을 때는 내 자신이 축제를 못 느낀다는 느낌으로서 아무리 이마다 보니까 처음에는 3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하반기에 제 1등을 시작하고 그 다음 연도에도 1등, 그 다음 연도도 1등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욕심이 이제 종합 우승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마이애미 대회를 나갔고 거기서 이제 오버롤하면서 프로 카드를 먼저 따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에서 오버롤해서 프로 카드를 따고 또 마이애미 프로전까지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연속적으로 운이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좀 독이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매너리즘에 좀 빠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할줄 아는 게 운동밖에 없었고 근데 뭐 SNS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항상 좋아 보이는 모습 그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운 태기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도 조금 대강 대강 하게 되고 다른 것도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한번 도전을 해봤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운동이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제 저한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3년 만에 복귀를 했던 건데. 반대로 말하자면 그전에 너 이정도만 하면 됐잖아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결국 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입맛에 맞게 좀 쉬엄쉬엄 했던 것 같아요 2020년 mpc 리저널 서울부터 도전하기 시작했고요 운이 좋게도 mpc 대회에서는 다 종합 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좀큰 대회가 있다 보면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워낙 또 좋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카드를 3년째 일단은 못 따고 있긴 한데 이번 기회에는 꼭더 좋은 모습으로 준비를 해서 좀 프로카드를 따고 싶습니다 남들은 좀 거기서 멘탈이 좀 깨지기도 하겠지만 저 오히려 되게 신선하게 어, 자극이 왔어요 내가 이만큼만 좀만 더 하면 어쨌든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점점 몸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비교로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한번 보고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전까지는 좀 혼자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그 부분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좋은 기회로 인해서 강성진 프로님께 어느 정도 코치를 받으면서 좀 객관적인 기준도 잡고 열심히 운동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헝그리 정신으로 운동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좀 간절하게 앞으로도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일어서면서 운동할 예정입니다 저에게는 일단 어릴 적 꿈하고도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머슬지를 보면서 인경만 했었던 반면 국내에서도 기회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기회를 놓치기가 싫거든요 지금 이 열정 기세를 타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저에게는 동기부를 여줄수 있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프로카드를 딴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곳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선수로서의 꿈은요 프로카드를 따고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로는 프로 디비전이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선수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올림피아 무대에 나가는 건데 저는 어차피 사이즈가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니에요 균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쉐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이제 올림피아 무대에 나갔을 때는 어, 이 선수는 되게 밸런스가 좋다 라는 모습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선수 중에서는 러프디젤 단신의 선수로서 균형이 상당히 좋고 근육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클래식 피지크의 체형이거든요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고 그래서 러프디젤을 따라갈 수 있는 김동우로서 가고 싶습니다 제 삶이나 다름이 없고요 사실 운동 없이는 어, 제가 살아가는 데는 원동력이 없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접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운동을 뺀다는 것 자체는 심장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대회를 나가고자 마음을 먹었으면요 결국은 인생은 도전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뭔가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한번 도전해보세요 후회가 남지 않을 겁니다 구독자 분들하고 이제 팬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데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면서 좀 운동의 동기보여가 될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튜브를 제가 최근에 업로드를 못했어요 제가 조금 더 한조바디 유튜버가 아닌 선수 김동호로서 제 자신에게도 조금 더 만족할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도 근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